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파스트 네, 사실 이 영상 하나 올리려 했는데 그 날아가서 어쨌든 시작할게요. 이번 게임은 스페이스 헐크 택틱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베타지만요. 어쨌든 이 스페이스 헐크라는게 본래 FPS가 아니라 이렇게 보드 게임적인 전략 주사위 게임이기 때문에 주사위 요소가 나와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택틱스가 뭐냐 이제 앞으로 10월 8일인가, 10월 9일 정도에, 10월 6일 정도에 나올 워해머 스페이스워크의 새로운 시리즈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 뭐예요? 베타, 베타가 모르겠 일단 데브라비아 2주는 망했어요. 개발이 아직도 멀었거든요 10월 초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쨌든 얘기를 다시 바꿔서 하자면 음... 이 지금 이게 베타판이다 보니까 지금 멀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분단 챕터 챕터 분단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블러드 엔젤이 현재 캠페인주인공을 블러드 엔젤에 못쓰지만 멀티로 하면은 블러드 엔젤, 다크 엔젤, 스페이스 울프 울트라 마리 4개 종류의 스페이스마린들을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터미네이터가 음, 잠깐만, 뭐 자, 터미네이터 암호가 뭐냐 잠깐만 왜 이렇게 들요자 터미네이터 는 이렇게 어... 그... 스페이스마린드라는 들 그... 스타크래프트의 코플루 40만... 코플루룰루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2에서 4만 년후 4만 년 후에 지난 이야기로 음... 어, 이... 페이스마린들이 입고 있는 이 터미네이터 하면은 본래 그냥 평범한 갑옷이라고 하면 알지. 저희 스타, 스타그래프트 해병들의 옷이 갑옷들에서 거기서 한층 더 무겁고 강화됐다고 보는데요 불곰의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타그래프트 불곰의 후속 후속? 후속 모습 이죠 후속김 같은 모습? 어제뜨더 자세히 소개하겠다면 일단 다크 제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비밀적인 거를 추구하는, 추구하는 스타일인지라 그렇다보니까 좋아하는? 좋아하는 군단? 왜 챕터라고 불리냐면은 얘네가 좀 반군적인 문제가 있었대요 군단이 사실 20명이었, 20개였는데 명그중두번 첫번째 군단이 다크 엔젤 두번째 군단 리전 오브 댐더 세번째 군단 에페레스 칠던 사번째 군단 아이언 워리어 다섯번째 군단 화이트 스카 여섯번째 군단 뭐였지? 블러드 엔젤이었나? 아니야 걔는 9번이야 여섯번째 군단이 스페이스 울브 칠번째가... 아 어쨌든 스킵하고 일단 여기서 호루스 헤라시라는 방군이 일어났는데 아 이건 스페이스 워크랑 상관없잖아 되는 곶가먹은 어쨌든 이스페이스워크가 뭐냐 코코플루 41번째 천년기인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스타크래프트의 전투 순양함 그러니까 자유의 날개의 그, 그 전투 순양함 그 차원 도약 기능이 기술력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바람에 이 사람들의 생 생명체들의 생각과 감정들의 뭉치고 뭉친 그 워프라는 곳으로 빠져들어간 함선이 있어요. 그 함선이 잘못하다가 표, 엄청 긴 시간을 표류를 당하다 보니까 물론 이건 확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확률적으로 갇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죽고 거기서 사실 이런 고대 함선, 그즉 지금 41번 이제 천연기라는 곳에그 막강했던 스타, 스타그라프트 시절 때 기술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그 유물을 되찾기 그 유물을 가, 그 유물, 기술력을 보관하고 있는 함선이 바로 스페이스워크라고 불려요. 근데 이스페이스워크의 문제점이 뭐냐 방사능 유출 뭐였더라 방사능 유출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같은데 방사능 유출에다가 뭐각가지 공기, 공기가 사라졌다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이 스페이스 헐크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 육체를 육체를 강화시킨 특수 병사들 스페이스 블루블사 블루비사? 일단 늘지는 않으니까 좋긴 좋기... 늘지 늙지... 않 늘지 않은 최강의 군인인 스페이스 마린들을 투입해요 여기서 보드 게임에서 5명 정도 추... 출동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진 여기에 저그들이 진화해서 여... 저기 감염된 테란들 진화한 최종 모습인 진 스틸러라는 게 있어요. 이진 스트리러들이 뭘 하냐? 대놓고, 이진스트리러들 대놓고 지들 뭐, 지들 먹을, 지들 먹을 것 지금 코프렐루 41번째 천연기에서 막 이상, 개, 이상한 침약질을 하고 있어요. 벌써 자가를 약속을 오겠는지 어쨌든 이 코프렐루 41번째 천연기에서 이 코프로루 41번째 첫 연기에서... 내가 어이상한 소리가 지 계속... 일어나야되네... 어쨌든 챕터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로 아홉번째 군단이 블러드 엔젤 얘네가 사실 스페이스 워크에 대놓고 주인공이죠. 지금 베테랑 무기가 없고 헬멧도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는 걸 봐서는... 이라고 했는데 왜... 야 이거 이해해... 왜 서전트하고 라이브 월랑 맨날 헤맷이 없는지 모르겠고 스페이스헐크의 전통인지 뭔지 제가 헬멧을 좋아하거든요. 이거 봐요, 이 멋지잖아요. 아까 그 데, 아까 그 다크엔젤의 데스윙 그 헬멧을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헬멧은 기본 필수 요소인데 하여튼 높은 것 높은 하여튼 이건 만드는 사람들 그걸 다 몰라요. 그리고 이게 아직 완전히 나오지가 않은 모양이라서 커스텀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이건 좀 아쉽네요 아예 블러드 엔젤 녀석들은 진짜 볼게 없어요 진짜 얘네는 얘네는 헬멧이.. 헬멧도 없고 어? 헬멧 놓노놨네 웬일이야 이 녀석들? 오 기특하네 옛날에는 무슨 헬멧을 아, 하도 안넣더니만 라이벌이 안 있을까? 기대한 내가 봐보지 어쨌든 블러드엔젤 아홉번째 군단으로 맨날 스페이스 헐크 보드게임판 시리즈는 얘네가 다주인공이었같는데요 하는 일은 무슨 자기 분단장이 무슨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에서 후대막맞 정신병에 맨날 고통받는 애들이라고 보면 된다. 다크엔젤 첫번째 군단이자 스페이스마린들 모든 스페이스마린들 시초이자 시작으로 특정사항이 뭐냐 라고 말하면은 오버치다. 이 뭐야 헤드 디테일을 왜 얘는 이분은 한.. 한 개밖에 없어너뭐한거 아니야? 어쨌든 차이점이 뭐냐. 다크엔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 말리는 첫번째이자 첫번째 시초이기도 한 특수부대로 다른 중대보다 다르다고 보는데요. 아,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 어쨌든 커스터마이징 할땐 데스윙이 항상 들어왔는데 이 데스윙이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라면은 다크엔젤 첫번째 군단은 그 다음에 터미네이터 암호만 입고 다니는 특수부대라고 보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면은 사실 터미네이터가 베테랑, 베테랑들만 있는 특수한 갑옷으로 이, 이 오른쪽 어깨에 슛 있는 해골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크로스 테미나투스라는걸 착용한 훈장 같은 걸 착용한 사람만이 이 터미네이터 암호를 입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고요 아니, 그럼 차이점이 있 뭐냐라면은, 데스윙 컴퍼니는 본래 카타브라티 패턴 암호라고 모든 탐네이터의 시초이자 그, 여기 이코프로러 41번째 창력기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도 자기도 도대체 데스윙의 탐네이터 암호만큼은 못들때다고 확실, 확언 확실시 한 궁극에 가보시죠. 나머지 블러드 엔젤이나, 페이스 울프. 울트라 마린들은 예속하기도이데스윙 컴퍼니의 터미네이터 아머를 양산, 그러니까 복제해서 약하다고 보면 돼요. 약골 암머라고도 불리고 있죠. <웃음> 오리지널은 따라갈 수없으니다 일단 보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가 나중에 이거 상업지 연재 아니 상업지 한다 상업지 다 만들고 나서 제가 직접 설명 영상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지금 이거 게임에 집중해야 하니까 쨌든 데스윙이 뭐가 달라졌냐 하면은 많이 달라 아니 택시스가 뭐가 다르냐 하면 진짜 많이 달라진 게 많네요 이거 보시면은 알다시피 본래는 스페이스 월크 어센션이라고 있는데 이거 거기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커스터마이징 하고 그리고 게임이 오래됐어요 2012년에 나왔나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커스터마이징 하고 고화질적인 스페이스 워크는 스페이스 워크 데스윙밖에 없었는데 와.. 짠다.. 쩔어.. 진짜로.. 음이~ 하도 씨들의 시대의 물을 먹어서 그런가? 어쨌든 어 지금 당장 시작해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 멀티는 안 되니까 아마... 이런의야 아.. 그냥 차라리 게임을 빨리 시작하는게 맞네요 잠시만요 네 계속 하겠습니다 일단 아크엔젤 스페이스 월프 월트라마린 이 스페이스 월 스페이스 월 특혜수 중에서 스페이스 마린들은네팩션중 이.. 들만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스틸러 지스틸러도 하이브라는 게 군단 세계가 있는데 되게 그 유명한, 뭐라 하냐, 플렉스테인가? 지스틸러는 그냥 모습, 생만 틀리고, 모습, 모순, 모습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별로 볼게 없어요, 지스틸러 그러면 퇴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말이죠. 자, 그럼 영상 잠시 끊을게요.